녹화 기준 프리시즌이 끝나고 새 시즌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솔랭 배치를 한 판도 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왜 2주가 넘게도 배치를 단한 판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두려움. 자신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뭐 게임 유튜버로서 그 게임에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기에 가장 자신 있는 라인으로 솔랭을 돌려봤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백정 포지션. 오랜만에 하는 본캐 랭크. 마스터 이가 하고 싶더라구요 하지만 상대팀에 있는 확정 시시기들 그리고 그와 연계 가능한 다른 시시기들까지 마스터 2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랭크 첫판부터 트롤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갑자기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게 더 트롤이야 이 미친 모두가 걱정하실 제 바위의 숙련도 야래야래오시발빵점인데다빵인데좋다 네 안녕하세요 랭크에서 처음하는거 하는 트롤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르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모르는 캐릭터가 나올 리가 없지만 모르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이 무지성 풀캠을 돌아주시면 반은 갈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팀 원딜피가 반이 갔어요 그렇게 정말 무지성 풀캠을 돌다가 바로 정글 차이?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샤코가 올라오는게 보였거든요 근데 레드를 먹으면서 난 레드피만 보고 있어 맛있겠다. 님들도 편의점에서 핫바 사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 멍하니 보고 있잖아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도 유능한 정글로답게 죽지는 않았어요 레드를 주고 내 목숨을 건졌으니까 이득이잖아 어 맞잖아 이 비그웨이브가 박힌 상태로 텔도 없는 트린이 죽으면 정말 큰일이었을 테지만 어림도 없지 정글 차이 펀치 그 이후에도 여러 갱들을 성공시키며 나름 잘 돌아다니고 있었지 아니 이거는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 <웃음> 바이님의 슈퍼 갱킹 이것도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전령으로 타워를밀어냈는데 성공을 했는데 로라면서 그런거 있잖아 어? 이건 싸우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 그런 느낌인데 싸움이 열려버렸어 어떻게든 아리를 잡아냈지만 <웃음> 어, 제발 제발 뒤어주세요 제발요 와 이건 개같이 멸망도 아니고 족같이 멸망이다 이걸 왜 하는 거야 달린다 플리츠 까랭까랭 그래 매혹 청와와 저건 시바로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렇게 두명이 물리면서 시작된 한타도 족같이 멸망 그렇게 잘 참아오던 트림마저도 이걸 어떻게 막냐며 소리치기 시작했지 다다 부서지는데 다다다 부서지는데 이거 상, 상대한테 털어준거 야야야야 야, 야! 네 첫번째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제 임시티어는 어디일까요? 챌린저가 나왔습니다 뻥이고 딴사람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알려줘? 네 실버 1입니다 플랫 4에서 실버 1까지 또 언제 올려요? 비용신같은 끼 게...